기계박피를 사랑하는 고익수 성형외과 원장입니다 기계박피에 대한 질문 중에 이렇게 뿔룩 튀어나온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패어 들어간 흉터들 울퉁불퉁한 흉터들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데 뿔룩 튀어나온 흉터들도 개선이 되냐는 것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보통 많은 염증 반응 그 다음에 감염돼서 여드름 때문에 감염된 반응들이 집중되고 그 다음에 감염된 데또 감염되고 이러면서 이게 부풀어 올라서 튀어나온 것들은 거의 비후성 반응이라고 우리가 켈로이드보다는 좀 약하지만 비후성 반응에 준하는 정도의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이렇게 튀어나온 거는 주변 조직도 같이 염증이 생기면서 염증이 반복되면서 밀어 올려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아주 병적인 비후성 반응이 아니라면 갈면서 그 위에 새로운 살이 건전한 살로 덮이면서 편안한 모습으로 될수 있습니다 모양들을 만들어내면서 튀어나온 것도 잘 교정됩니다 튀어나온 것 중에 너무 심하게 튀어나온 거는 사실 우리가 성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거기를 절제술로 잘라내서 굉장히 크게 여기 이만한게 있다고 봅시다 이거를 갈아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절제술로 잘라내서 얌전하게 꿰매서 흉터제거술을 하는게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오히려 흉터제거술로 잘라내고 붙이는 것이 좋은 효과를 있으면 성형외과 의사는 흉터제거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그 위를 기계박피로 갈아내서 편안하게 하는 것을 더 권할 수도 있습니다 튀어나오는 흉터는 이렇듯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꼭 진료를 해서 내 튀어나오는 흉터가 어떤 방법들에 어울리는가에 대한 것을 진단을 꼭 받으신 다음에 치료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갈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튀어나오는 흉터도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흉터 전문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 받으시길 바랍니다.